잡히기 전에 내가 죽인 인간들만 해도 100마리가 넘는데 하찮은 스켈레톤을 구조대로 보낸다고? 장난하는 거지 빨리 가서 마왕님 데려와! 안녕하세요 지련입니다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얼리 액세스 게임이라고 해서 환영입니다. 스크은 현재 얼리 액세스 단계에 있으며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즐겨주신 분들, 후원해주시는 분들, 그 외에 모든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여러분 덕분에 얼리 액세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얼리 액세스 버전은 아직 완성된 게임이 아닙니다. 현재 콘텐츠 및 기능, 밸런스 면에서 제한적이며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꼬마 스켈레톤 스컬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팀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업데이트 일정과 개발 로드맵을 업로드할테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컬이 더 멋진 게임이 될수 있도록 얼리 액세스로 개발에 참여해주세요. 스컬과 함께 망성을 수복하고 붙잡혀간 마왕앰을 구출해주세요. 네 그래서 어제 열심히 여행을 했죠. 특성부여 계속 이어져 있는, 이어져 가는 계속 로그 라이트, 로그가 계속해서 겹, 적혀져 나가는 게임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번에 했던 게임을 그대로 연결해서 가져갈 수 있게 된거죠. 깊은 숲에서 전혀 나아가질 못했죠 저번에는 아 날라가 버렸어요 아트라는 게참 귀여워요. 예전에 참즐겨하던 게임 던전앤파이터도 그렇고 그아 갑자기 생각이 생각해나... 아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메이플 스토리보다는 덜 메이플 스토리보다는 게임성 있어 보인다니까. 아이 그렇다고 메이플스토리가 게임성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좀 뭔가 성격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제 감성엔 그래요 제 감성엔 스켈레톤 검 일단 약하니까 기 아, 그냥 저것만. 내구도가 좋진 않네요. 이 아이가 먹기... 음, 여긴 아직 구현이 안된것 같고, 저거는 못 사고... 탭키... 먹은 게 없습니다. 먹은 게 없어요. 아...벌써... 아... 아... 으아... 저게 지금... 저는 일개 몬스터고 저쪽은 그 고귀하신 영웅이에요 내가 너무 허접이죠 허접이야 허접이야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엔딩을 보지 못하고 으흐, 으흐. 엔딩도 보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있지만 이미 죽어 있지만 또 죽어요. 연대드 스켈레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버튼이 없어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나한테 으 어떻게나 이게 이래 비에롱 어 처음보네 나이프로 경격시 표식을 3개가 되 폭발을 이렇게 대 시골 가 연속 대시불 연속 대시불가 어. 오호 어 그러네요 대시가 좀 길어졌네 음. 찮는것 같은데, 이 캐릭터. 오, 어, 광대 좋다. 머리가 그렇게 좋은건 아니네 피에르가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9밖에 안 남아있지만 <웃음> 잠깐만 저걸 어떻게 피하니? 난아이템을 먹은 것도 없는데 피에르가 제일 좋았지만 오래 할수는 없었네요 여러분 X버전이라서 저게까지밖에 구현 안된건 아니겠죠? 깬사람이 있겠지? 내가 못하는거겠지? 사람들은 잘 하고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거지. 아, 내가 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못하는 거죠 지금. 이요, 내려치 원거리 적에 게는 그다지 받지 않네. 요 파워는 센데. 와우셔 바다라 느리야 공격은 좋은데. 공격은 좋은데 속도가 난단 말야. <목소리> <목소리> 아,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네요. 어리온이좀 피해야겠다. 정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Go, go g 이러다가 못 깨는 거 아니야? 만두지 않겠다 인간들 언데드 나는 언데드 좋은거 좀 나와라 스켈레톤 방패 방패 방패 좀좋호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바닥 가는 거 너무 싫어. 바닥 가는 건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새끼가 제일 싫어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농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뭐 한다고 생각한다구요. 나가서. 너무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근접 um, 오 간지 어, 어. 처치를 할 수가 없네 아이템도 안 떨구고 아이템 드롭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힘들다 힘들어 한만더 해보고 자야지 어떻게 챕터 2를 깰 수가 없냐 말이야 아이고 언데드인데 이래 배 던데인데 도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느냐 말이야. 인데. 너희들은 인간들인데, 내가 더 낫냐? 내가 빨리 죽냐? 떨어져라. <놀라> 이 새끼야, 아이고. 이주가 맘에 이게 말이 되냐. Oh, s h i 아하 뭔가 <웃음> 죽였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죽였어요 여러분 드디어 죽였어 드디어 와.. <웃음> 진짜 이이한 판을 한 판을 하려고 얼마나 내가 패시브 인가 드디어 드디어 모험가 나를 죽였는데 그게 별거 아니래요 내가 지금 몇번을 죽었는데 드디어 죽였는데 드디어 아아 아. 드디어 죽였는데 드디어가 아니래요 드디어 죽였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1-1도론 끝났어 오. 아 드디어 스토리 진행이 됩니다 드디어 인호족 사냥꾼 뭐야 널 구하러 온게 너라고? 잡히기 전에 내가 죽인 인간들만 해도 1 0 0 마리가 넘는데 하찮은 스켈레톤을 구조대로 보낸다고? 장난하는 거지 빨리 가서 마왕님 데려와 뭐? 마왕성이 습격당해 마왕님이 잡혀갔다고? 마녀는? 네가 구했다고? 하하하 <웃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녀석 들은 강해 크키그 용사 일단 내가가서 마왕성을 살펴봐야 겠어 다른 의원들만 있다면 어떻게든 막을 수 있겠지 너는? 내알바 네, 아니야 알아서 잘 휘저어보라고 몸조심하고 츤데레네요 가기전에 머리들 뭐좀 모아야 겠어 너 콩게 무많아 근데 너 머리가 어떻게 달려있는거냐? 일단 한명 구했어요 아 이런 그래도 뭐무험가 드디어 무험가 한명을 죽였는데 이노종 녀석은 어디 갔냐? 아 여기있다 깜짝이야 머리를 갈아 키운다니 웃기는 놈이야 이걸로도 한번 해봐 으이요 아직도 나에게 볼일이 나왔나? 욕심은 오우각급이군 그 돌을 내놔 열개를 주면 하나 더 주지 아니요 안그러셔도 돼요 아직 정수를 한번도 써본적이 없어 한번더 해볼까 여우 맞아 늑대는 아니고 여우래요 늑대가 아니었어 하긴 인 호족이니까 아하 우와 폐거미로군 아, 고, 일. 나는 거는 좀 그렇더라구요, 저번에 써보니까. 음. 10밖에 안치워져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걸이 녀석들한테는 좀 어렵네요 오케이 okay. 네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